네, 저 지금 춘천에 누림이라는 회사 나와 있는데요. 오늘 누림 대표님을 모시고 자 특허 미생물을 이용한 식물 바이러스 병관리 야 진짜 이 바이러스는 제가 취재를 많이 다녔지만 답이 없습니다. 노답! 자 식물 바이러스 병관리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과연 생물이냐 무생물이라면 우리 같은 전문가 입장은 생물도 아니고 미생 어, 뭐야 무생물도 아닙니다. 즉 환경이 좋지 않으면 증식하고 가만히 있다가 환경이 좀은 생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물과 무생물 의 중간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 이렇게 특이한데 더 특이한 것은 스스로 대사 능력이 없다. 다시 우리는 밥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식물도 뿌리에서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혼자 증식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식물체에 들어가서 식물의 도움만 있어서 증식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음뭐 어떤 생명체라거나 뭐 무생물의 중간 형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더욱 어운 것은 너무 작습니다. 요 설명 드린 게요 그림을 보시면 쉽게 하면 요게 공처럼 큰데 요게 제가 강의하고 있는 임충은이라는 박사의 한 세포의 크기라고 보면 되겠고 미세먼지에서는 효모가이 정도 됩니다 근데 세균은 이 정도 됩니다 바이러스는 너무저 점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현미경으로 관찰이 안 됩니다 그럴려 없겠지만 아난 어, 바이러스 맞다 이건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곰팡이하고 세균은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한 바이러스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 이거 현명 같지 않은 전자현명이라는 특수장치내에서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이러스는 너무 작은데, 거기다가 생태도 이상하게 생명체와 무생물의 중간체를 할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형태를 볼수 없으니 제가 전자명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여기 보면 동글동글한 구형 공럼 생긴 거하고 막대형이라고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에서 바이러스를 발생시는 건 동글한 공형이 많은데. 이 구조도 좀 머리 아플까봐 설명하겠는데 이직사형을 이렇게 뭐 사각껍질 뺏겨지 뺏겨보면 안에 RNA라는 유전자와 단백질, 너무나 단순한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롭힙니다. 바이러스가 왜 힘들까요? 코로나 지금 고생하는 것도 바이러스이지 않습니까? 구제역도 바이러스 아닙니까? 조리독감도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이 바이러스는 이와 같이 아주 특이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방제법도 최고의 수준의 기술을 필요하는 음, 그 난방제 어, 병 요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생물학적만 틀린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것도 아주 영리합니다 예를 들면 은 바이러스는 생존과 이동 어떻게나 보면 토양에서는 거의 못 삽니다 토양에 있는 곰팡이나 선충에 기생은 하지 토양에서 아까 말씀드린 힘으로 하면 살수 없기 때문에 잠깐 머물 수 있으면 토양은 이러한 말할 수 없고요 어디 사면 토양 내에 는 병든 조직에 감시에 있다가 거기서 환경이나 해충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게정합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토양 내 이병조직에 가장 강력한 식물 자체에 이병조직에 이렇게 머물고 있고요 그러면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물, 기계 등으로는 거의 못합니다 아, 요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어, 오이의 녹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해충보다는 기계적인 거에 전염되는 게 강하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해충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예를 들면 총체블럭체에서 진드물 응해 다양한 모든 해충들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마약사범이라생각하면 되는데 자세 히혐의경을 보면 이게 진드물을 보면 이게 침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영어 스타일리 얘가 어떻게 하냐 이진드물이 어, 이 식물에 가서 어떻게 딱 꽂는데. 아무나 꽂는 게 아니라 사람의 동맥, 정맥에 해당되는 물관 두관를딱 꽂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꽂는데 바이러스는 더 기가 막힙니다. 거기만 살고 있습니다. 쭉 꽂으니까 지가로 쭉 들어와서 이 해충들이 이동을 시켜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주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은 자기 생존 능력이나 자가 능력은 떨어지만 이 환경을 이용하는 규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얼마나 변형시켜도 계속 돌연변이 일으키는 생명체할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에 들어가면 이 이동하는 과정은 정확히 이해되는데 바이러스가 진입을 해서 입에서 동맥, 정맥에 해당되는 물관 동안에 찔러주면 쭉 내려왔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갔다가 커집니다 이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식물 받는 전신에 감염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방과 초기 대응을 잘해야지 농가분들이 와서 이미 걸렸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식물 안에 바이러스가 바글바글 돼서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닌데 암말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생태학적으로 예방이나 초기화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알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예방과 치료가 되더라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치료제가 있고 백신까지 쳤는데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회복이 안 됩니다 식물 바이러스는 더 무서워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방제 예방 외에 영양제에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머리 아픈 슬라이드 아니고요 바이러스는 전 세계 한 800이면 우리나라 250, 300개 되겠죠 근데 뭘 설명하고 싶냐면 우리 사람은 아마 농가분들도 호모사피언스라는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라틴어 갖고서 학명을 지는데 이 바이러스는 그렇게 이름을 지는 게 아니라 최초로 바이러스를 분리한 식물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엉뚱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큐컴버 모자이크 바이러스 CMB라고 알고 계신데 이거는 오이에서 맨 처음에 분리했기 때문에 CMB가 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게 작년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토베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TMB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도 담배에서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이러스는 어렵게 라틴어로 쓰는 게 아니라 분리를 최초 누가 했냐에 따라서 작명이 되는 거지 분리를 말하는 거지 그게 그 식물에만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아 요거는 좀 5번은 좀시간광 이상 좀빼이라고요 중요한 게 이게 6번입니다 바레스 한종이 여러 장물을 감염하는데 CMV 5위 문자급이발견은 500여 종을 감염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5이에서 분리한 CMV는 거의 모든 작물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무서운 바이러스인지 알수 있는데 더 무서운 건 다음입니다. 7번을 보시면 한 작물에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동시감염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지금 말하면 예를 들면 고추에 있는 바이러스를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가장 문제는 칼라병을 알고 있는 것은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토마토 먼저 발견됐는데 고추에 황화 황화 바이러스 병원을 이는칼라병이라는 얘기 했죠 이것도 일으키고 CMV도 일으키고 TMV는 단병모자도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하나만 감염하니까 동시 감염이 됩니다 그럼 바이러스 개발제는 어떻게 될까요? 한 작물에 난 바이러스가 여러 마리가 될수 있게 여러 다른 바이러스가 있다면 동시 방,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는 이 방제 범위에 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것 중에서 너무 어려운 아주 학자의 숙제의 숙제를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저도 이거 하려면 한 바이러스 연구 시간이 한 20년 된것 같아요. 교수 전에서 바이러스 박사라고 개발해서 을 유기농업자재로 병행 관리 공식 등록했고요. 저 부연 설명을 들으면 바이러스에는 농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규도 좀 이렇게 안정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가 개발한 게 어쩌면 국제 추세를 넘는 추세가 되다 보니. 병에 관련으로 등록됐지만, 이거는 관행용이 대부분이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는 일반 시장에도 판매, 아, 농가가 필요한 자재를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가장 효과 있는 것을 어, 설명하기 위해 PCR. 코로나 전에는 저가 농가한테 과연 PCR 강의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코로나 때 PCR이 알려집니다.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외국 나면 유전자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PCR 검사, 유전자 증폭. 폴리모레지 체인 리액션 이래서 식물 내내 나 사람이나 바이러스 조금만 있으면 증폭을 시켜서 바이러스 유무를 관찰하는 건데 이 데이터를 보면 제가 발표한 국제저널을 농가 입장에서 한글을 번역했습니다 바이러스 안, 된, 안 걸린 데는 다행히 바이러스가 안 보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와 똑같은 방법인데 쓰면 은 바이러스 걸린 데 보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검출이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 박사와 바이러스를 동시를 시키면 혼용시켜? 안 보이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즉, 이 물질은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치료가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밖에 다수의 데이터가 있으나 농가 입장에서는 PCR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 데이터만 보여주는 걸한 거고요. 실험실이 되려도 실증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고추가 가장 문제되는 칼라병인데, 칼라병이 걸리면 이렇게, 이렇게 적어지고 처리가 되면 이렇게 왜소해지고 뭐 모자기 현상이 나는데, 바이러스 박차면 회복되는 거 충분히 치료된 거를 우리가 포장 실험을 갖다가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 반응이 좋더라도 바이러스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다. 과연 이게 맞는지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국가공익위자인데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국가공익위 검사하는 경우가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 토마토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 애호박 주킹녹반 바이러스병,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칼라병 고추, 검역대사는 토마토에 대한 거, 황화, 입말련병, 그 다음에 호박에서도 바이러스 병이 심각한데 이 성적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만 보여주면 칼라병과는 방제가가7 0트라고 나옵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바이러스에서 제 50% 이상 방제가는 곰팡이 세계는 완연히 다릅니다. 곰팡이 세계 치료가 돼도 작물이 살아있는데 바이러스의 병증은 두 가지 징입니다 식물이 연맥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모작 증상이 나오는데 작아집니다 방제가 50이 되면 생육이 회복된다는 때문에 방제액가 효과는 더 극대화 될수 있다고 말씀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박사는 단순한 과학적인 논문뿐만 아니라 논과 실증과 국가 공익위에서 어, 실험을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이러스 방역의 방제력을 유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박사는 제가 가발했고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물으신다면 조심스럽지만은, 최고, 세계 최고의 탑수인 한 거는 감히 말할 수있습니다 아무리 바이러스가 많이 대바드도 결국은 매개충은 방지에 대한 거 이미 충이 설명드렸고요. 면역력 화보, 회복을 해서 어, 생육, 발육에 도움된 건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바이러스 박스는 어떻게 처리하냐. 아, 토양 관주에 초기에는 열매가 엮기, 어, 열매가 젖기 전에 어린 그 묘에 있을 때는 어, 어 1리터에 400평 정도 두동 정도 되겠네요 한 동이 모두 150평, 200평가 쳐서 토양 관주 처리하다가 커지게 됐을 땐 연면 처리할 때는 어어 어, 1리터, 2 0단말 500배로 해서 7일 강조 한 일주일 2, 3회만 해서 어, 토양 관주하다가 연면 처리하다가 열매까지만 잘 넘으면 바이러스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어, 설명됩니다 반복적이지만 이미 다 퍼져서 오면 은 약제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퍼져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꼭 조절하려고 예방을 꼭원하시분도 요새 많이 늘어질 때는 한 이, 일주일에 2주 간격으로 옆면에 관주 처리를 하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바이러스 박사 또 어차피 농가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바이러스 박사는 현재는 1리터에 저희가 소비자를 4만원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바이러스에는 시중 보시면 바이러스 료를 공시를 받아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제품은 우리나라에 몇개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비료라고 돼서 수백 가지가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쪽 검사는 할수없고요 제도권으로 바이러스에 등록된 가격 중에서 1L에 4만원이면 전 세계에서 최저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최저가를 공급하게 해서, 그러니까 회사 운영 정돈 되는 것만 뽑고 사물 측정할 거고요. 구입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제품 문의는 박동영과이나 본사를 연락하면 되 거고요. 구입은 대리점이나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면 될 것이고요. 또 농가에서 구입하는 걸 농가분의 분들, 고령인 분들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 동영상을 보셔서 구입을 의식했으면 가끔 거래처농협가서 물건을 달라고 그러면 본사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에 바로 그, 뭐야, 문의한 장소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로서 아 제가 정식이던 1탄의 토양 연작장의 관리부터 정수교행 곰팡이, 세균, 뿌리옥선충, 오늘 3탄월에 해서 바이러스까지 어, 관리하면서 정식 전후의 모든 핵심적인 관리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자세한 얘기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더 다른 거 재미있게 또는 농가 입장에서 여러 개 준비하고 있으니까 들으셔서 기본 유튜브에 강의한 거는 차별된 접목자로서 더 힘도 있으나 재미있는 농가 입장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신선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